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네듀입니다 오늘은 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엑셀의 특정 셀 내에 들어있는 글자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이라고 하는 함수는 굉장히 쉽고 간단한데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처럼 글자 수에 제한을 두고 입력해야 할때 활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해당 함수는 수식 리본 메뉴 안에 텍스트라고 하는 영역 내에 보시면 들어있는 함수이고요. 입력해야 하는 인수는 하나입니다. 저는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쓰기 위해서 B2셀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B2셀을 클릭하시고 이퀄 하신 후에 l e n 하고 괄호까지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해야 할 인수는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2셀을 클릭하시고 괄호를 닫고 엔터하시면 128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8 글자에는요 이런 점이나 눈 웃음 표시 그리고 물결 표시나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한 글자로 인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물결 표시와 도자 사이에다가 더블 클릭해서요 커서를 두시고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엔터를 눌러서 다음 행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이 행조차도 한 글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제가 엔터 하면 129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렌이라고 하는 함수는 굉장히 쉽고 간단하지만 다른 함수와도 잘 사용되는 함수 이기 때문에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